저는 중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팡이다. 곰팡이는 어디에 생기냐 하면요 바람이 통하지 않고 습한 곳에 생기기 시작해요.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곰팡이가 없애는 게 엄청 힘듭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이 한번 걸려버리면 이차적 중독으로 오는 쾌락 때문에 이 중독을 멈춘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이 중독을 막아주는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음란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너무 쉽게 접근해서 포르노도 볼수 있고, 꼭 포르노물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접촉해서 보면은 비만 선전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나 힙이나 다리나 남자들이 이게 보면 유혹받을 수 있는 선정적인 그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선정적인 이 그림들을 보고 그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안 보려고 그냥 기사만 보려고 했는데 그게 호기심에 쇼핑몰도 그래. 쇼핑몰도 여자들 쇼핑몰도 얼마나 이렇게 야하게 사진을 찍어 놓는지 옷 사진 그림 보다가 넘어가다 넘어가다가 이제 뿌러넘을까지.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관문이 만들어져 있는 네,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는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성이라는 게 개방돼 있고 어, 우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경제 논리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면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문서에서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습하게 두서는안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예,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것.